1 5 번째 이야기 쿠키 가게 미국에서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쿠키점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사장은 내게 인상이 좋아 보인다며 당장 다음 날부터 근무하라고 했다. 그녀는 직원들을 위한 매뉴얼을 보여주며 쿠키를 굽는 법을 설명해 주었고 나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눈에 거슬리는 그림 하나를 보았는데 예수님이 한 손엔 쿠키, 또한 손엔 콜라를 들고 계신 성만찬 그림이었다.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이 맞나? 하고 고민을 했다. 그때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셨던 우아한 공작이 눈에 들어왔다. 술을 놓아 만들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었다. 다음날 조심스럽게 쿠키 성만찬을 내리고, 대신 내가 가져온 것을 벽에 걸었다. 주인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그림 옆에서 하루도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그녀에게 전도해 볼 참이었다. 다음날 아침 쿠키점 주인은 허락도 없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화부터 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얼굴이 빨개지도록 호통을 쳐서 매우 부끄러웠다.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너는 이 부인을 정죄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는 그녀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여인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 사랑해 주어라. 나는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그때부터 나는 여러 방법으로 전도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가지고 조금씩 가르치려 했지만 그것도 잘 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러 달 동안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커서였다. 그 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돈이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런 부인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다. 어느 날 신학교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 가게는 원래 저녁 8시면 문을 닫는데 10시나 11시까지 장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부자들이 사는 백인 동네였는데 저녁에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에도 그런대로 장사가 되었다. 파출부로도 일하고 쿠키점에서도 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주인을 전도하기 위해 수입을 더 올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시간을 늘려 장사를 했고 한두 달이 지나자 매상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주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와 복을 받는 것 같다며 마음도 열었고 행복해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믿는 상상으로 매일 밤늦게까지 쿠키를 팔았다 어느 날 밤늦게 사장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가게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이상했던지 차를 돌렸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늦은 밤에 하고 불쾌해했다 나는 완전히 얼어붙어 할 말을 잊어버렸다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마치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신을 전도하고 싶었다고 말해야 하나?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 믿어줄까? 혹시 나를 도둑으로 몰기라도 한다면? 아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지? 나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예수님이 사장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요즘 사업도 어렵고 남편과 문제도 있어서 많이 어려우신 것 알아요. 한숨을 쉬고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려고 했는데 제 방법이 옳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을 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요즘 갑자기 매상이 좋아져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었구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전도고 뭐고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김영민 씨, 걱정 말아요. 이번 주부터 꼭교회갈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가는 것은 아니고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 기뻐서 엉엉 울었다. 사장도 얼싸안고 같이 울다가 웃다가 했다. 부인은 그 주부터 한인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내가 다니는 신학대학원 기숙사에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성경을 배웠다. 나중에 그녀는 여성교회 회장까지 지냈고 귀국하기 전 나에게 귀한 선물도 주었다. 쿠키 성만찬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그녀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 비싼 그림을 내려놓지 못해서 나와 옥신각신했다. 그러다가 내가 라디오 방송국에서 상담을 맡게 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쿠키점 일을 그만두었고 그녀도 개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으면서 결국 쿠키 성만찬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내가 그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실 때는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평생 그 마음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우서 5장 20절 오늘의 위로엽서 힘들게 살고 있는 당신 자신을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아픔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